안녕하세요 어. 얘 뭐하는거야? 지금 현재 12시 30분입니다 왜, 왜, 왜. 친구한테 파티가 있는데 본인은 초대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게더 친절한 건가요? 친절한 건가요? 아니면 파티가 별거 아니었다고 친구한테 말하는 게더 친절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희 아롱입니다 네, 이렇게 헤어메이크업 다 준비 끝났고요 오늘은 어, 다이브 스튜디오에 겟 리얼 팟캐스트 녹화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본 있고요 이제 곧 대본 리딩 들어와야 되니까 음, 저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어, 재밌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스케줄 하는 거라서 굉장히 떨리네요 프래 MC중에 분명 알거든요. 친분이 있어서 더 재밌게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이따 만나요. 어, 잘애들도 있대요. 아, 이거 있네! 다이브 스튜디오 쪽에서 이렇게 후드티 하나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입겠습니다 색깔도 엄청 예뻐요 지금 입고 싶긴 하지만 머리였으니까 나중에 사진 입고 사진 찍고 인증샷을 올려드릴게요 아 머리 진짜 많이 길렀다 그렇지 저는 대본 리듬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스케줄 하러 나왔는데 영어로 진행하는 스케줄인 것 같아요. 나 영어 많이 까보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쉬어할 수 있겠죠?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온지 이제 10년 됐으니까 10년 넘었다 이제. 이게 인생 3분의 1 한국에 서 살았어. 사실 이제 미국보다 한국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나는. 리리 g u e Our guest is <laughs> <Run> roll, Aaron. All right. <laughs> uh, what up, guys? My name is Aaron. Uh, I'm from the newest or newest, however you guys pronounce it. Yeah, it's nice to be here. Thank you for inviting me. All right, all right. Thanks for being here today. For being here. I used to be on my high school team. Yeah. Wow. Okay. Yeah, it's like a trend right now in Korea, right? Back I have been on the field in 10 years, maybe 11. Uh, I think golf is like one of those sports where you have to play constantly consistently to be good at. Well, so I think if you give me like six months, I think I'd be okay. I mean I think more than clothes, I think it's the clubs that you buy oh yeah, and also like the green fees you have to pay for. Right. In Korea, I know it's around like 2000? 2000-ish? Yeah. And then I heard the fees are crazy to play on the field. So yeah. I originally wanted to major in journals, actually. Yeah. yeah. I used to like writing. I'm pretty sure I'm not good anymore, but That's what, I, that's what I originally intended to uh, major in. New East, 2012. Oh. Same um, debut year. I think even the oh. same month, no? Yeah, I think New a s debut e d like a week before. Yeah, so we have four members, Ren, Beko, v i n y a o n and j a a n All 95ers. All 95ers, mm -hmm. right. Like the N, and then the O, and then like the V, but backwards, and then E. Oh, yeah? I yeah. see it. Yeah. So, I learned about oh, this. Like last year, yeah. I mean, like... <laughs> right. <laughs> yeah. Yeah, no. You are so fake. Oh, <laughs> right, right, right, Okay, Diana, I was like, wait. Diana! I remember she had... Be kind, guys. Be kind. Oh, yeah. What about yeah. like y kindness? Right. Hashtag... Get, kindness. Get real kindness. Get real kindness. Get real kindness. <laughs> <laughs> <All> right, t h e intention was there. Yeah, <laughs> I 네, Get Real 가이브 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 녹화 끝났고요. 어, 되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영어로 진행하는 프로가지고 어, 진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푸니엘 그리고 애슐리 보니까 너무 좋았고 준희 어, 씨도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너무 재밌게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주제가 친절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친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긴 어, 스케줄 같은 거 자주 어,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음,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나와가지고 머리도 하고 머리 많이 길렀다. 오늘 메이크업도 하고 너무 재밌게 잘 했습니다 그럼 우리 러브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어, 대해주고 어, 잘 있어요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이제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게 잘 어머니 했고요 아 저도 팟캐스트 같은 거 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근데 확실히 영어로 진행하다보니까 음, 굉장히 편하게 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희 뉴이스트도 어, 아론도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우리 러브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우리 러브들, 저는 이제 퇴근길이에요. 집 가고 있어요. 차가 움직인다. 와우 또 이제 띄엄띄엄 긴 스케줄 있으면 저 나이트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지금 3시 30분인데. 어.. 이제 퇴근하니까 내일 또 이제 저희가 러브스토리 찍어야 되거든요 일찍부터 그래서 집가서 뭐.. 쉬다가 저녁 먹고 뭐.. 잠자러 가겠습니다 저는 어, 요즘에 잠을 안자면 아.. 힘듭니다 네. 아무튼 저는 집가서 푹 쉬고 내일 러브스토리도 열심히 찍겠습니다 저 2주만에 스케줄 한 거라서 너무 재밌게잘 했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집에서만 쉬었는데 또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았습니다 공기도 새고 사람들이랑도 마주치고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아무튼 우리 러브들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오늘 주제가 아까 말했지만 친절함이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고요 잠시만 가겠습니다 어때요? 안녕